네, 안녕하세요. 매치 탈출 연구소의 이정환입니다. 제가 매치 탈출 연구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살찌기 위해 뭐녹용토 먹어봤고, 흑염소 잡아먹어보고, 보충제 개인화는 끊임없이 드시더라고요. 뭐 100만 원치 넘게 드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났다뭐 장이 안 좋아졌다. 뭐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이왕 쓰시는 보충제라면은 그 보충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그런 흡수가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살 찐다는 건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충제도 탄수화물이 섞여 들어간 를 드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거는 순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되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섭취하기 힘든 단백질을 이제 보충제로 채우는데 조금 더의의가 있으니까. 근데 게이너를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게이너라는 거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어떤 비율로 좀 섞여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중이 7대3 정도로 탄수화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드시는 분이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충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을다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뭔가 보충제를 먹어야 근육이 잘란다 라고 쉽게 이렇게 등식을 매겨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건 마케팅에 갖고 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보충제를 먹어야만 근육이 큰다라고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X입니다. 네, 일단 밥 새끼는 다 먹어요. 네, 절대 보충제로 밥 끼니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네, 밥 새끼를 같이 먹을 때 마치 비타민 정도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해이 가장 좋으냐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운동을 하고 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하체 운동을 조금 자주 하세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했을 때그 게이너가 가장 잘 받으실 거예요. 네. 하체 운동 끝나고 바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바디빌더 분들도 시즌기가 아닌 비시즌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보충제를 챙겨 먹을 뿐만 아니라 사실 탄수화물도 좀 챙겨 먹는다 말이에요 특히 빠른 흡수를 위한 단당류를 많이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듯이이개이너의 그런 단당류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근육 회복에 빨리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체 운동 같은 아주 적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드시는 건 오히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빡세게 운동하고 강도 높게 운동했을 때그 몸의 느낌이 어떠냐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그래도 적어도 뭔가 뭔가 수월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체가 다 풀려있을 정도? 뭔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다리 덜면서 막, 막 다리 다 털렸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으셨을 때 정도가 사실 보충제가 좀 들어간다. 몸이 정말 많은 영양소를 원하기 때문에 이 보충제라도 잘 가져온다. 어,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